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시즌9 스플래시 지나고 3분기를 이하였습니다본 마이더스 채널도 그에 맞게끔 최대한 분력 위주로 상형적인 영상을 수집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깔끔한 분량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, 다 먹어요? 야. 야, 다 먹어요? 야. 야. 아, 아. 어 이따 애들 씨발 존나 맞다 아씨발 한다운 o w n I'm 먹자. w n I'm 먹자, w n I'm d o w 다 I'm 다 o w n I'm d o w 에 I'm down! I'm d o w 다 I'm down! I'm down! I'm down! I'm down! I'm down! i 나 down! I'm d o w 어 아, 아, 아, 아, 있어? 소리 소리 소리. 약불 아, 남들이가 여기 여기 이거. 약불 남들이가 여기 약불 들이가 이거. 약불 남들이가 이거. 이가이이이거 나 조모 물거든. 그 정말 내면은 저 타지? 풍선? 풍풍섰고얘 역으로 날아가자. 어때? 어? 친구들 여기로 가자. 어발 아, 바로 가야 돼. 바로 가야 돼. 20초라. 로 가야겠다. 어. 경고. 이지고 있습니다. 안 돼. 이 움직인다. 전사들. 에? 지금 다들 바카트 있어. 빨리 와. 빨리, 빨리 와. 아, 헬헤밀오 올라가자. 해볼었다 예? 가면 되잖 어디가? 떨어졌다. 아, 나도 착했는데 볼게요. 야, 근데 정 돼. 정 돼. 정 있어. 아니면 레트로 궁극기야. 여기서 한번 쓰. 지금 바로 쓴다면 찔러 보는 거다. 쁘지 않을 것 같은데. 해. 여기 한번 한번 써 볼까? 한번 찔러 줘뭐 어, 아, 개찮이 깜빡보요어자 그 속으로 아, 아 씨, 아 머리 맞았다. 한명 더. 아니 아니 아 개비 개비 아 개비인데? 아 아, 씨 빨간 비야 빨간. 한 명이에요 크리토. 아, 다오케다오저게 어, 다 어, 살릴, 살릴게. 형볼수 아, 어. 있어? 라 어. 어. 어. 공격 받고 있어. 아, 아저다살아리 내가 좋아해서 줄 됐다. 여기로. 일쪽으로 가 보자. 어안저 어, 어. 아, 좀 돌아갔다. 아 샤크탄 있어 샤크탄? 아샤크 못했는데? 그래. 천천히 합시다 여섯 명만 왔어 피치로? 아 피치로 에요 포라니 나킥로어 무리 안해야돼 <웃음> 해볼게 <웃음> 없어? 나 실드 데 개많음 진짜 다, 다, 다 퍼질 수있어면 혹시만 다좋아서 내가 지금 구호키스 두개밖에 없거든 나는 아 근데 구호키스는 별로 안가졌는데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누군가 우리 안전 커피 커피 커피 나도 지짜 나도 이쳐나 실세 실세 실 지쳐!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왔어 왔어 나도 지쳐! 나이스쳐 나도 지쳐! 나도 지쳐! 나도 지도먹 나도 나 나도 지쳐! 나도 지쳐! 나도 지쳐! 나도 지쳐! 나도 거 보세요있어댕다이앞으이이 실제 중. 어, 존나뻔네 공사 공해야될것 같은데 이거? 어, 여기 앞에 앞에 앞에 먼저 앞에 먼저. 어, 아, 아, 아, 아. 이 층, 이 층. 역으로 온다. 반대서 온다. 반대서 온다. 아 당했다 이거. 토으로내이다다 난 동료 가는데난 동료 없는데? 료 중이다. 난씨료 없는데? 난 동료 없는데? 난 동료 없는데? 난동 있을게. 데난 동료 없는데? 난 동료 없는데? 난 동료 없는데? 난 엄마가는 오므라는 오므라는 오므라는 오므라는 오므는 오므라는 오여는 여기 라는 오므라는 오므 여기 오므라는 아아 아, 오 제 있어. 이고네 내려가. 실이 오! 여기 지 싸이트. 빨리 빨건너에보자실 충전 중. 실 충전할게. 정신이야, 저거 싸거 보고 싸 아, 씨발 여기 위에 그러면은. 에로 인선 있었네요, 정정한다. 필요한 거좀 말해. 부상 치료 중. 거의 다 왔다. 링에 가까운 곳이다. 이거 최대한 버이죠 그냥. 레버업스궁 있어? 가것 같아. 나. 다 우리 팀으부링리이으로 우리 룸로 우리 룸로어리룸으어 우리 룸으리 룸으로, 우리 우리 룸으로, 우리 룸어로 우리 룸으로, 우리 룸 천천히 천천히 로 우리 내려만 우리 룸으로, 우리 룸으로, 아크스으로 우리 룸으로, 나이스 천천히 캡내캡내캡 내부, 내 아니 부 네분 네분 네분 내부, 분부 내부, 내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내부, 내부, 이스